자 2성 다크코스 머니 쇼크 쇼크 쇼크 쇼 우와 48만 잘했어 그런데 진짜 딜이란건 말이다 쇼크 뭐야 근데 와야뭐고 320만이라고?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덱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 1위 덱이 무엇인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바로 이 덱입니다. 느낌 좀 오십니까? 굉장히 방어적인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유틸성적이다. 자, 이덱 뭔지 오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우후미가 뭐 하는 자석이고 도발, 유성방패 켜면 도발을 켰을 때 지가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아구 경우에 기본 능력치도 증가되죠. 도발이자, <웃음> 도발이자, 버퍼다. 느낌 뭐죠? 거기다가 지가 분노 쌓이면 지도 딜할수 있겠고. 자, 에카라스가서 있으니까, 내딸 인간 종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생 30% 증가에 주피 20% 증가 챙길 수 있겠고, 서브에 오싹한 이스틴 들어있으니까 뭡니까? 인간 종족이 적을 킬딸 때는 전체 필각 두 칸, 그리고 인간 종족이 더 세집니다. 자, 우리 형님 제가 오늘 맹회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한 공격과 굉장히 단단한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 1위 얼티밋 백입니다 여러분들 찔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참고해보셔도 좋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말이죠 먼저 키를 따고 싶은 상대를 타겟팅합니다 방패부터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본 능력치 올라가죠 그 상대에서 파크닭 파크닭 유성방패! 그건 어떤가? 어, 꽉. 자, 안 죽었어도 여기서 죽어요. 그죠? 안 죽었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이걸 먼저 썼으면, 만약 상대 얼티밋시면 잘하면 불꽃까지도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턴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노? 우리 유성마패 잡혔잖아. 겁나 탄탄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치도 잘안 죽고, 죽어도 뭐 있다? 동물 때문에 부활까지 한번 있는 자석이에요. 저 자석이. 괜히 치주면 더 좋아요. 오, 땡큐. 막 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분노 많이 쌓이면 인마가 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사람인가? 이한장 있는 걸안 쓰셨어요? 그러면 그 제가 들어갈게요 예, 네. 안나오면 저들어간다 카드 깔끔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지금 요거는 딜은 안나옵니다 아직 군함 안 쌓여서 그렇지만 이렇게 차를 깔끔하게 한번 털어 주도록 합시다 이성 도발. 이게 아서도 도발이 있다 보니까 도발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야, 이쪽 저쪽으로 계속 도발 당길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울티미 형님을 어떻게 튕기는 전체 데미지로 죽이기가 또 쉽지가 않아. 일단 패가막잘뜬건 아닌데 요,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체기로 해가지고 나우미 좀 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서가 이번에 한번받아냈고그 다음 또 누가 받아내노? 이번에 나우미가 한번또 받아내라. 나우미 궁만들어졌고요한번 뭐 폭수시도 될것같고요 아서꺼? 아니지? 이게 더 좋겠다. 핵폭탄 준비 완료. 승부 패! 버프도 받은 상태에 이러면와 썩? 꽉 크다 아직 못 죽일 줄 알고 있었어 음. 또 도발이 걸려있다 보니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를 오, 정말 랭킹 1위 할만한 덱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한 명씩 킬 따기 참 좋잖아요 킬 딸때마다 이런 약간 위험 요소들 필살기 이제 다찼다든지 이런 거두칸 날라 카트 카트! 아뭐쓰지야 뭘로 잡을까?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나오미 그딜 한번 살짝 보고요 분노 다섯 개입니다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오미야 가져아 꽉꽉꽉꽉꽉 삼시마 어? 1성 삼시마 자이성다크컷스 많이 춥, 춥, 춥, 춥, 춥, 춥, 춥. 우와 48만 잘했어 그런데 진짜 딜이란 건 말이다 와야 뭐고 3 2 0만이라고 아니 형 그렇게까지 제게 때 필요는 없었어요 형. 어차피 다 죽은 거왜 이렇게 태양으로 녹이셨어? 자길투에 들어갑니다 어? 농계댁이다그죠농계댁은 우리가 원래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달리 생각을 이유가 없어요 조심할게 단 일도 없다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킬 딸때마다 필살기 이지 두칸 차감 이게 뭐만능덱니다 만능덱 그냥 뭐 실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수니품이다 그냥 야너니 농계니? 카, 그래, 임마. 그 피사이 게이지 풀로 채워줬나? 어떻게 되는지 봐봐봐. 어머나! 아이고, 치기 뿜네. 피사계 게이지가 두 칸이 날아간다. 뭐, 별로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어, 넘계네 야, 죽이자. 그럼. 방금도 제가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썼어요. 패를. 똑같이 썼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공방이 다 되고, 뭐, 그런 덱입니다. 지금 엄청 막 세게 막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형님이 차단 당해서 딜이 안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어머 차단 당했는데도 <웃음> 안 나올 거 알아서 그냥 궁을 만드는 쪽으로 택했고요 왜냐면 좀 빨리 빨리 잡고 퇴근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더아 잠깐 요거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이성으로 분노 3개? 3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치바바 그래도 다크크스 그 버니 빡빡빡빡빡빡 우와! 와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모로 괜찮죠 지금 여러분 자, 세팅. 어, 일단은, 얼티민 형 맹회 썼고요그 다음에, 나우홈이 철철철. 애가서 생철입니다. 자, 또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무조건. 유성바패탁해주고요 이건 어떤가? 자, 만약에 여러분의 스펙이 이게 킬이 잘안 난다. 첫단 킬이 안 난다.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됩니까? 크레이지 크로, 프로미넌스부터 쓰고, 그러면 우리 형님 스택 하나 쌓이죠. 그 다음에 찌르면 이게 그래도 주피 15% 증가 상태에서 찌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한 명을 킬을 따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이네요. 사람이고, 풀업이시고, 어? 그럼 맞나? 얘기하다 잘 못봤어요 3개가 4개가 어? 와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나는 뭐 쑥대밭이 한번 됐어. 이제 내 차례다 이래야 되는데, 나우미가 이러고 있어. 이거 진짜 나가고 싶어져요. 이거 진짜 나가고 싶어지는 정말 미친 덱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추천을 드릴만한 덱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이 예상되는데, 나우미 나 복귀해서 없어. 그 콜라보 할때 나는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약간 뭐트이고 앞에 꺼내고 막 이렇게 약간 찌밥 자스아 찌밥 미안하다. 약간 비교적, 비교적 그 그런 애 들로 덱, 덱 자꾸 연구해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덱들도 제가 많이 연구해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연구해봐 드린 덱 되게 괜찮죠. 근데 나 홈이랑 이정도 하면 더... 더 장난 아니긴 합니다. 더 장난 아니긴 해. 툭툭툭툭 꽝. 계속 똑같이 하잖 이때 일단, 일단 단순하죠. 내가 하는 게단순하죠 단순할수록 실수가 적어요. 적어 어머나, 오 너무 세게 때리셨다 형님. 이성이 떠가지고. 첫턴에 무슨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이러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팔코트 심지어 부활있지? 아서 너마피 조금 있을 때 살아나면 풀피 되지? 풀피 풀피 두번 예약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다가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유성방패! 유성 이건 어떤가? 툭툭툭툭툭 <웃음> 다이애라. 이봉안 돌리고 있다가는 죽어요. 가즈아! 요렇게, 됐고 만다. 자, 아, 우리 형님이 마지막 한 방이신데. 나오미자세가좀 아픈 책이라도 해드렸어야지. 저안하면 어떡하노, 내가 피가 안 깎이는데, 우리 댁, 이거? 야, 이 댁이 너 섬뜩한 거 아닌가? 진짜, 이거 진짜. 야, 이거 두턴 도발 와 이거 퍼할 것같아 내가 하는데도 퍼할 것 같아요 이그 도발이 계속 있잖아 이게 원래 도발이 한번 딱 계속 도발 하면 유성 빠바 해도 도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돼있거든 근데 이게 도발이 떨어지겠냐 고이러면 되는데 그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총 이거 오늘 우리 아선이 옆에 서가지고 그냥 개성으로 버프만 주고 있어 개성으로 드 프렌즈 버크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여덱 구현하실 수 있는 분들 나우후미도 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알겠죠? 이거는 지난주 랭킹 1위를 했던 그런 덱으로서 검증이 된 정말 좋은 덱입니다 쓰는 방법도 제가 충분히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와 필로야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이고, <웃음> 이거, 미안하게 됐다, 하필로야 한때 진짜 우리 같이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지? 내가 너 때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가 매소운 걸 알아서야. 알겠지? 어머, 미안하다. 어머. 어머나, 어머나. 힘이 넘치는데요 이들 힘이 넘치고 맷집도 넘친다 자 이제 한번 치봐주세요 에키드나야 니좀 네 치잖아 한번 치봐봐 아 필러를 살려놓고 좀 맞아 봤어야 되나? 좋아 에키드나야 자 회불 한번 걸었고 좋습니다 와 드버프 많습니다 드버프 많아요 자 이번에 디버프 터지는데 쭉쭉쭉쭉쭉 하면서 디버프가 차크닥이 아니구나. 아, 이제 세 개째네. 이제 세 개째다. 아 얘는 터졌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가지고. 이잘 와닿지가 않네. 야, 우리 이번에 기왕 이렇게 된거좀 천천히 가보자. 우리 나홈호미가 조금 더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조금, 어, 뭐고. 이런 뭐 다크, 어? 다크커스. 이거 조금 한번. 아, 패가 안 떴네요. 야, 이 분노 좀더 쌓여봐봐. 좀 맞아봐봐. 버프 봐봐. 이제 한번 세게 때릴 때 됐어요. 자, 우리 얼티민 형님 기절합니다, 지금. 와 그래도 세게 들어왔어요 확실히 원소 폭발이 많아가지고 자 이거 셉니다 이거 어? 장난치면 안되나? 아니요 에 그래도 좀 천천히 가볼게요 야지나오면 몇집 봐봐 우리 형님 지금 꽤나 많이 아파하는데 나오면이마는물끈타로 들어있는 데다가 자 요렇게 둘이 자세 잡고 있는거 좀 봐봐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어? 사람인가? 조금 약간 생각을 좀하는것 같았어요 근데 확실히 패멀누나도 이렇게 도발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거 방좀 해볼만 할것 같은데? 자 해볼만 하다고 했지 내가 <웃음> 된다고는 안 했다 잠깐! 아씨 이게 좋은거 맞네 아 잠깐만 뭘로 할까? <웃음> 요렇게 하자 그래 요정도가 좋겠다 너무 세게 막 우리 형님 막 날뛰지 마시고 이번 판은 우리 나오미 한번 해봐드릴게요 형님 좀 약간만 살살해주세요 오케이 35만 요정도 적당하고요자 가자 퍽퍽퍽퍽퍽푹팍 55만 완전개단단한방캐가 55만 이제 어이 털렸을텐데 그래도 아직 핵심 딜러두 명이 살아있어요 저 치주세요 오케이 이성이가 세게 좀 치지마 야 우리 아스 불피 된다 이거 아스 불피 됐어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자이렇게 어, 어, 어, 어. 푸짐하게 차려진 오늘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뛰어난 그런 덱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보니까 쓸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꽉그당강추